와나좀 충격인데? 자기는 늘 이런 식이야 아니야 여보는 많이 식었대니까안 식었어 내가 느끼는.. 아 이거 봐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내가 음, 좀스럽다 아니라니까 왜 그래 여보가 느끼는 나의 사랑의 온도는? 59.9 전화는 50도 왜? 지금 50도 깎아먹었어 사랑해 아, 사랑해요? <웃음> 시다 여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안, 출발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 먹고 이거 뭐 먹을래? 소이 갈릭이랑 어. 양념 치킨 맛 이거 있거든? 한 끼, 이거 한개통 살? 나는 이거 이거? 여보 또 이거 배고프면 또 분위기 상막해지거든아 응. 응. 오늘은 배고파도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난 알지 여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거 응. 무조건 붙어 먹이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믿으시고요 라면 뺏어 먹는 거 닭가슴살 뺏어 먹는 거 뭐가 더 싫어? 닭가슴살 뺏어 그렇지 역시 단백질을 뺏긴다? 역시 배운 여자 네. 안되지 안되지 라면? 그래 한입 줄수 있어 <웃음> 야, 닭가슴살 한입만? 주질라고 응? 여봐 우리가 16년 차야? 우리가 2018년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2018년에 결혼을 했다고요? 응. 2010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 18년이면 얼마 안 됐구나 <웃음> 나 너무 실망이야 너한테 왜? 나랑 몇 년도에 결혼한 지도 모르네 이거? 아이 아니야 아니 너 많이 변했다 아 요새 내가 뇌가 정상이 아니라 아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응. 사랑이 식은 거야? 어. 예전 같지 않니? 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와나좀 충격인데? 어? 자긴 늘 이런 식이야 나 이런 거에 상처받는 거 몰라? <웃음> <웃음> 결혼 16년 차가 아니라 만난 지 우리가 만난 지야 오래되긴 했다 어, 벌써 16년 차야 그러니까 안 지겨워? 어지겹기 <웃음> 매일 새로 매일 새로 내가 며칠 전에 여보한 그런 얘기 했잖아 여보 나랑 이제 오래 사니까 어. 나랑 사는 거좀 그래 살아보니까 좀 그래? 어, 뭐어 재미없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 어, 사랑이 좀 식은 것 같다고 어. 어, 사랑받는 걸못 느낀다고 왜 그래? 어, 여보는 혹시 그런 적 없어? 나는 별로 없는데 확긴 없겠지 여보는 난 변함없이 <웃음> 늘 똑같이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잘해주기만 하니까 나만 많이 느끼는 여 왜? 너 잘하는데 왜? 나는, 나는 좀 일정한 것 같아 여보를 사랑하는 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일정한 것 같아 여보는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느끼지? 나 항상 여보한테 충성하는데? 어떨 때는 막 너무 너무 핑크색이야 어, 너무 막 쨍쨍한 핫핑크색이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흑백이야 처음에는 막 그럴 때좀 많이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것 같아 왜? 여보가 이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게 많으니까 음. 뭔가 해야 될때 음. 그냥 여보 혼자 고민하고 끝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렇지 굳이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나까지 막 고민하고 이렇게 안 만들려고 하는 건 인지 알아 어 근데 그걸 몰랐을 때에는 음. 제가 왜 그럴까 <웃음> 하고 혼자 해결하면 될 거를 음. 여보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음.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음. 음. 그래 음. 서로 사랑이 식거나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여보 많이 식었대니까안 식었어 내가 느끼는.. 아 이거 봐봐 여보가 아니야 이러면 내가 할말 없는데 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어떡할 거야 아유. 왜 나에게 일정한 사랑을 주지 않는 거야? <웃음> 어, 나 너무.. 너무 지대? <웃음> 더 사랑을 줘더더 나는 더. 항상 맥스야 아니야 난 아무리 힘들어도 여보만 사랑하고 여보한테 잘하게 되는데? 나도 그래 내가 그렇게 안 느낀다고요 아,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웃음> 잘해주는 잘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사랑해달라는 거잖아 사랑해 그 진짜 영혼 일도 없었다 아니만만 말로만, 말로만 사랑해 아 정말 자, 그럼 뭐 내가 미울 때 네? 여태까지 살면서 응. 야이 새끼 이거 죽여마로 <웃음> 와이스레기 같은 새끼 이거 자 나한테 그런적 있구나 제가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아, 야 그런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걸 난 그런적 없는데 나도 없어 <웃음> 나도 없는데요 아 미웠을때 어 있어 서로가 싸우거나 이렇게 화가 났을때 어. 나는 자기가 사과해주면 어. 나도 금방 미안하다고 하면서 풀리거든 어. 근데 자기는 내가 사과하거나 그래도 어. 좀 오래가 풀리는게 자기가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해도 어. 우리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 난 금방 괜찮아지거든? 근데 자기는 너무 오래 가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고요? 여보. 나는 여보한테 되게 자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응. 잘못을 해 그래서 여보가 그런 거에 좀 익숙한 거야 응. 내가 잘못하는 거에 응. 근데 나는 여보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응.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게 응. 진짜 몇번안돼 그러니까 어. 나는 충격인 거지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이겨자 <웃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는 화가 안 풀리는 거야 나는 이제 아직 그럼 내성이 안 생기는 거야 음, 그럼 내가 더 잘못을 많이 해야 되나? <웃음> 아니지 내가 아니지 <웃음> 내가 이 제주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어. 저기를 마, 금방 금방 풀어야죠 내가 잘못했네 아니야 아 내가 아, 내가 속이 좁았네 <웃음> 아니아 내가 밴댕이 속알딱졌네 <웃음> 지금도 약간 기분이 상해 가는 거야 웃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럴 때 미워? 그럴 때 미운 것보다 음. 서운하지 여보를 좋아한는 것부터 내 잘못이었어 <웃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웃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웃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니야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일찍 여보를 찾아내서 더 일찍 사랑했겠지 아, 사랑이 식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미울 때좀많 네. <웃음> 미울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그 계획대로 쭉쭉쭉 풀어가는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음. 되게 하찮은 건데 나는 되게 그 하찮은 를 중요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응. 여보는 그게 뭐 안되거나 뭐 잘못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근데 음. 대수롭지 않은 일인 건 맞아 야, 나는 좀큰 카테고리를 봐서 그래 자기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보는 거고 아 대범하지 못하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여보가 훨씬 더 꼼꼼하고 그렇다는 거지 아. 내가 좀스럽다? 음. 아니라니까 <웃음> 왜 그러지? 아 좀스러워 등치에 안 맞게 좀스럽다? 아니 꼼꼼하다고 꼼 꿈이란 좀 좀, 좀 좀? 좀 좀? 아, 아우 진짜 미워. 미워. <웃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사랑이 정말 식었구나 이럴 때 있어. 아 내가 여보한테? 어. 화났을 때 내가 이렇게 아 자기야 이러잖아? 응. 그러면 잡으면 이렇게 빡 어. 뿌리칠 때. 아 여보를 뿌리칠 때. 어 그때 좀. 여보를 되게... 거부할 때. 근데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이게 내 얼굴에 침백기라 내가 그렇게 화내는 비, 화 나는 비율이, 어, 응. 진짜 몇번안 되잖아. 나는. 에한번 정도. 어. 여보는 화나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응. 내가 그만큼 잘못하는 게 많아서, <웃음> 그 여보가 화를, <웃음> 화가 많이 나는 거라서, <웃음> 이거는 얘기를 굳이 안하 같아 내 얼굴에 너무 내가 침 뱉는 거라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특별히 사고는 안 치잖아. 여보 열 받게 어. 하는 것 뿐이지. 아니야, 나 열도 안 받아. 아, 포기했어? 아니 나나 나 버렸어? 아니 아니 여보가 그만큼 더 많이 부드러워졌어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일그 친구가 그냥 어야여기라나 제주도 가는데 응. 우리 만나서 뭐 저녁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응. 그럼 내가 어 그래 오면 전화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전화가 왔어 응. 그럼 내가 깜빡하고 어제 여보한테 말을 못했어 응. 오늘 아침에 내가 응. 어 여보 이따 우리 저녁에 응. 저기 누구 온다 그래서 나가서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응.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보도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어 싫어. 엄청 싫어하는데 어. 여보는 그거를 응. 여보 혼자 가서 만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좀 싫은 거야. 나는 만나도 여보랑 같이 가고 싶고 그거에, 이런 건데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나도 할말 있어. 어, 뭐자 같이 갈 거야. 같이 갈 같이 거야? 같이 갈 거면 애초에 약속을 잡을 때어내 음. 와이프한테 얘기해볼게 얘기해보고 어? 얘기해줄게 이게 정상 아니야? 여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볼거라 아니요 막 아니 그 사람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게 내가 여보를 여보 허락까지 받아가면서 걔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지. 여보가 만나는 거는 상관없어 여보보다 형님이신 분 오셨을 때어나 오늘 저 형님 오셔 가지고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진짜 한두 시간 전에 여보가 얘기하고 나가도 난말안 했잖아. 어. 근데 내가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여보가 갑자기 저녁은 나가서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아 근데 그 내가 나가서 저녁을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는 어. 이미 여보가 스케줄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여보 같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 그래 그럼 여보 혼자 갔다 와. 어. 나는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여보가 약속을 이렇게 잡는 적이 없으니까. 어. 근데 갑자기 여보가 나한테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 왜 같이 안 가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럼 내 의사는 뭐가 되는 어. 거지? 어. 친구를 만나든 어. 말든 나는 상관 없다니까? 진짜로 뭐 나갔다 오는 거다 괜찮아 응. 뭐 오히려 자기 친구분들 오시면 막 같이 보자그래서 같이 보는 경우가 더 많고 응. 근데 그 약속을 잡는 그 과정이 배려가 없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아, 여보 나랑 이제 어디 갈 때에는 응. 내가 이렇게 막다 정해서 응. 아 오늘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밥 먹고 여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얘기가 된 거잖아 아 미리? 응 나, 나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나는 게 싫어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웃음> 왜 조용해졌어 나는 여보가 미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웃음> 나는 늘 사랑스럽고 늘 아, 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사랑할 거고 오늘 대화 주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왜왜 <웃음> 어, 잘못된 주제를 선정해서 <웃음> 분명 없이 나도 여보가 미운 게 있었는데 아니, 어, 아, 생각이 안 나네 여보가 되게 아우, 미워 이럴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지나고 보면 뭐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으, 미워 이랬던거지 여보가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맨날 본전도 못찾는 얘기만 할까? <웃음> 아무튼 그래서 뭐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고 여전히 뜨거워 아 그럼 나도 <웃음> 뜨겁거든 <웃음> 여보는 그럼? 나한테 진짜 아낌없이 사랑을 주니까 음. 나도 표현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 좀 분발하길 음. 바래 알았어 여보가 느끼는 나의 사랑의 온도는? 99.9 전화는 50도 왜? 지금 50도 깎아먹었어 왜? 왜? 아, 너무 아줌마 같은데? 나 무슨 관광버스인줄 알았잖아 속이 꽉찬 남자 99.9 .99. <웃음> 정말 귀여워 아이 개귀엽네 이거 왜? 야어따찾차좀 세워봐 왜? 왜? 와 심쿵했다 왜? 왜 이러면 아줌마 같다며 아니야 귀여웠어 방금은 처음엔 아줌마 같았는데 두 번째 건 귀여웠어 50도 깎아먹었대 자기는 100도야? 천도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하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돈독한 사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아, 사랑해요? <웃음> 루키야가 나이 만졌어 <웃음>